사당이 있었어요 이 사당은 어떤 시련일까요? 어? 그 전에 제가 새를 발견했어요 새 한번만 사냥해볼게요 아까 사냥하려다가 다 날아가버렸거든요 지금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머리를 공략하겠습니다 머리 저기. 잡았다! 정확한 헤드샷이었어 쇠고기 와 쇠고기 두개나 주네 사냥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당으로 들어가보자주사하기 과연 이번엔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 지금 배경 너무 예쁘다 되게 맑아요 들어가자 조준 조작! 활등은.. 어, 스위치를 기울여서 조준을 조작할 수도 있구나 자! 또 사당이 내려왔습니다 사당을 찾은 다형 나는 와, 와고카타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시련을 내리노라 철교 와고 카타의 사당이라고 하네요 왠지 자석의 힘이 생각나요 아! 이거 말고 잘못 눌렀어 에잇! 빵! 이게 아니라 마그네캐치예요 차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를 왠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아 움직일 수 있네요 이거를 그러면 어디에다 옮기는게 좋을까요? 일단 저 위에도 뭔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저 위에도 뭔가가 보여요 그쵸 역시 이거 아마 얘네를 다 활용을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얘네를 활용해서 저거 저거네요 저거 저기 위로 올라가는게 미션 클리어 같죠? 아무래도 왜냐면 지금 보이는 게 저거밖에 없거든요. 음, 좋았어. 일단 저거를 손에 넣으려면, 이, 이 아이들을 옮겨야 돼. 가자. 오, 같이 옮겨진다. 아! 아. 자, 여기 내려놓고. 아이고. 오오오오 오, 오, 오,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자 조심스럽게 올려봅시다 됐다 얘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기어 올라가죠 자 등산하는 시간입니다 링크는 정말 이 게임에서 반은 등산하지 않을까 싶어요 힘들어 보여 바로 얘입니다! 얘를 손에 넣기 위함이었죠 얘를 쏴서 바닥에만 내려놓으면 될것 같죠? 가자 내려가야 돼 후에 아 이렇게 해서 밀자 떨어뜨리자 떨어뜨려 얍! 찾았어 이제 이 아이들을 몽땅 저기로 올라갈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돼요 자, 해보자. 위에 있는 것부터, 안전하게, 이리와, 내려놓, 얘도, 하나씩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다가, 괜히 링크가 맞을 수 있어요, 이 철조막. 아이고, 미, 밀어버렸다. 일단, 여기로 옮겨놓고, 정리는 다 옮긴 다음에, 됐어요. 이제 얘네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잘안 보입니다. 얍. 아우. 들 필요는 없는데. 되게 잘 들어지네. 요 정도에 놓고. 자. 들어서. 얍! 완벽하다.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 자 아이고. 오, 됐어, 됐어! 됐다! 아, 됐어요. 괜히 잘못 건드리다가 얘네가 무너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움직게요 아, 아 깔릴뻔했다! 오, 어, 이거 은근히 어려운걸? 맙소사! 힘내라, 하나 린! 힘내라, 링크! 아! 맙소사! 오! 살았다 살았어! 아! 아이고! 잠깐만! 이 부, 불안불안한 탑은 대체 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비스듬하게 세워야 될거 같은데... 할수 있을까? 제발... 제발 들어줄래? 그래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좀만 더아 더이상 안가는구나 됐다! 됐어요! 신난다! 올라가자 제발 링크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오잘 올라간다 역시 링크는 등산의 대가였어요 링크 잘한다 됐다 해냈어요 어?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여신인데요 모자를 쓰고 있어요 시련을 극복하고 이곳에 도달한 자 그대야말로 의심할 여지 없는 용사 여신 하일리아의 이름으로 극복의 증표를 내리노라. 다행이에요. 미션 클리어! 극복의 증표를 또 얻었습니다. 두기가 생겼어요. 이것으로 나의 사명은 다하였으니 여신 하일리아의 가오가 함께 하길 안녕 모자를 쓴 신비한 여신이었습니다 마른 풀은 매우 잘 탄다 진시 비가 오네요 우하 번개쳤어요 아까 그렇게 평화로워 보였는데 번개 치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어? 어? 뭐야? 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내가 움직이는 소린가? 네, 제, 제가 움직이는 소리였네요 전 쫄보랍니다 어? 갑자기 비가 그쳤네 천둥, 번개도 안 치고 버섯이다 어? 버섯 이 배를 탈수 있을까요? 혹시? 가자! 안 가네요. 혹시 이거를 그냥 저희 상상인데요. 이걸로 혹시 이 배를 조종할 수 있진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이 밧줄이 묶여있네? 그래도 한 번? 밑자의 문전이니까. 이야! 오! 움직인다, 움직여. 이야! 도생이정도색 이야! 어. 우리 링크가 엄청 힘들어 한다. 이거 그러면은 되게 아쉽네요. 이거 뭐 어떻게 못 끝나? 혹시 칼로 베어버릴 수는 있지 않.. 있을까 도끼 도끼 도끼 배워버릴까? 배워보자! 하아이.. 예야 오! 오! 쉽게 끊어졌는데요? 이렇게 쉽게 그럼 저는 이걸 타고 저기 있는 사당으로 또갈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거 뭐죠? 오리인가? 저 보이세요? 저쪽으로 가볼까? 자, 가자! 이쪽으로 바람! 바람아! 불라라! 좋았어! 간다! 링크도 담배! 되게 느리네.